응답하라 1988 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그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오늘은 전봉이 캐릭터를 살펴볼까 합니다 전봉이 캐릭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형은 아웃풋 유형입니다 아웃풋 유형에도 두 가지 패턴이 있죠 하나는 SO 유형 하나는 OO 유형 SO 유형은 식신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식신이라는 것은 식자가 먹을 식자를 씁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전봉의 장면을 보면은 유독 먹는 장면이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전봉이가 김치볶음밥을 따어해서 나눠먹기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어, 이것은 딱 식신의 모습입니다 SO 유형이 음식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 SO를 가지는 아이들은 울거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먹는 거, 맛있는 거 사주면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음식 관련해서 또 음식을 잘 만들고 또잘 먹고 맛있게 먹고 맛도 잘 알고 이런 부분이 SO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보고 SO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있고요. 전공이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분도 생각이 나실 건데 오표를 수집 모습, 굉장히 이제 그 좋아하는 여자가 생겨서 여자친구가 생겨서 그 종이학을 지속적으로 잡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그한 가지 일을 움겨여하지 않고 반복적인 일을 계속해서 할수 있는 것 이런 어 행위가 바로 그 SO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SO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연구를 할 때도 계속 반복적인 어떤 패턴을 했을 때꾸준이할수 있는 그런 점이 굉장히 장점이고요. 주변에 보면은 궁합을 다듬을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다듬는 그런 분 계신데 이렇게 이제 지겨우지 하지 않고 꾸준하게 해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어, 가진 분들이 좀 SO 유형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다볼 수가 있습니다. 에, 이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 장면과 뭔가 한 가지를 뭐 지속적으로 같은 패턴을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그 에소 SO 유형이 가지고 있는 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이 그 느낌들이 어 굉장히 순진하고 낙천적이고 뭐 감정적인 이런 어 느낌들이 나오면서 아주 유쾌함을 주는 그런 부분이 에소 SO 유형의 어 어떤 좋은 점 좋은 느낌을 개선사하는 주변의 웃음도 주고 심각한 것을 유쾌하게 어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이제 SO 유형의 특징이고요 그래서 아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나타냅니다 어른이라고 해도 굉장히 좀 권위있는 지속을 가진 분이라고 해도 이 SO 유형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그 아이와 같은 숨진 해부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아주 이제 친근감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장면도 나오겠죠. 예, 하지만 이런 것들이 SO 유형이 가지고 있는 뭐 주요 특징이자 또 장점이자 아주 그 주변을 즐겁게 할수 있는 복등이다. 어, 복이 있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유형이기도 합니다.